안녕하세요. 유리 좋아해요. 이번에서 첫 날에는 25,000 걸음이나 걸어서 어느 날 사야시오 가면 먹고 2만 걸음 정도 걸을 예정이요와 여기다 어 있어 여기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사야 찍어 와 미쳤어. 어느 날 벌써 오사카에 온지 2일차고 신세가에에 더 샀어요 신세가에라는 이름은 한국어로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벌서부터 뜨끈거려요 또이 거리는 전통적인 놀리도 많아요 그리고 술집에서 저희는 저녁에 식사를 써서 했는데 평소에 쏘서 먹을 일이 없어서 다시 오고 싶었어요. 저랑 시메라는 엄청 크고 색깔도 화려한 무늬 있는 구스카츠에 가서 돼지 고기랑 닭 새우 재소가 있는 세트를 시켰어요. 진짜 바같은 바삭한데 속은 진짜 진짜 부드럽고 가게만에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이거 행복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룽이는 바삭바삭한좀 가득한 살짝 느낌이 달아 아짝 아쉬운 게 기즈는 좀 시거이었어. 좀 그렇지만 제 주전은 가지랑 깻잎 닭고기 들어간 거 주전 드려요. 음? 이거 아니야? 음. 게 음. 어, 새우는 어어요리세요 만약에 우리 한정당 6,200원 됐는데 여기 안 남았는데 만약에 안 남았다고 사실 필요 없어 사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그대로 돈 내라고 하면 우리 안 먹었다 그러면 그 애들 자 유리조화가 영 이어 한거 그리고 이번에서 어른의 운이라는 거 봤는데. 뭐였어? 하이? <웃음> 두근두근해 잠깐만 어? 버튼? 이게 뭐야? 버튼 어떻게? 어머 그냥 버튼이라던데? 유리지와는 그냥 그냥 이렇게만 그냥 아니야? 버튼이래 이렇게 이렇좀볼수 어. 있다? 점심에는 뭐 뭐. 스메레랑 만두집에 갔어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라서 돼지고기 만두집 가서 만두를 시켰어요. <름돌리> <름돌리> <work> <름돌리> 아니, 그렇게 많이 음. <웃음> <되지 않아>? 음. <웃음> 맛은 밑면은 <웃음>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웃음> 매우 <웃음> 만족하고,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사실 더 먹고 싶었는데 다른 맛집도 가봐야 돼서 별로 못 먹었어요. 다음에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짜잔! 스메레랑 수시집도 갔어요. 쌈피스에 1,500원이고 가야 됐어요. 먹어 볼래? 이 집은 2016년 이후 가격이 한 번도 안 변한 것인데 인기도 많아서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4시쯤에 사람들 식사 끝날 시간이라 여유롭게 입장했어요. 가게 메뉴판에는 영어이랑 음식 사진도 있어서 여러분도 오시며 한번 이용해보세요. 우리 우론 자주 시켰는데 감자 얼은 거는 요리편으로 왔어요. 이거 살짝 한국에서 먹던 차란 사이더 요리편 담았어요. 그리고 와사비도 사자님이 넣지 마지 물어봐주시는데 가게 너무 다 친절했어요. 어지저지해서 시메레랑 언어 참치 슈시 시켰는데, 쌀도 투 톰해서 진짜 많이 좋아. 영어도 이짝 달콤하면서 간도 잘 되어 있었어. 진짜 꿀맛. 스메레가 살짝 미식하라 입맛이 까다로운데 여기는 그냥 바로 합격 여기 오시면 참치 먹어야 돼요. 그냥 녹아 간만에 퀄리티 좋은 출시가서 행복했어요. 이번 가게가 다그렇지 모르겠지만 이 가게도 초밥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새우와 갈리피는 딱 봐도 신선해 보여서 눈도 맛있고 입도 맛있었어요 음. 전통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나무 잔식이 많은 것이었는데 꼭 옛날 의 예도시 대에서 식사하는 느낌이라 저도 좋았고 스메레는 한국 가기 전에 다시 방문할 거라고 했어요. 너무 거 있는 거 그렇게 저에는 하루도 못 참고 다음 날에 방문해 보았어요. 아, 어안 돼. 안 돼. 어, 어 어, 아, 올라가 어, 우동 먹어보자. 예상 다 저란 시메레는 찬산 요코치 콜리를 졸여보면서 구경하고 있다가 식당을 찾는 김에 작은 맛집 같은 가게를 찾았어요. 한국에는 거의 볼수 없는 소소문의 식당인데 되게 신기해서 가보기로 교정했습니다. 이 가게는 소소 먹어서 테이블 회전료도 빠르고 맛있게 많은 일상 속에서 바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들어갔을 때에도 가게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곳 면은 들어갈 수 있었고, 가게 우동도1 7 0 0 5000원 사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네. 저에는 마침 자리가 있어서 170원 한국통이로 1,700원 가량의 기부 우던을 시켰어요 이 가게는 즉시 깊게 사장님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쳐 볼수 있어서 요리를 시키면 사장님이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리에 현란하게 국수를 넣고 파을 얹고 육수를 담아서 뜨그하고 따뜻한 아니, 우동을 바로 준비해 줬었어요 육수맛은 간장베이스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먹기 좋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다보니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히 먹어야 돼요. 국수맛이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지만 돌아오는 고객들이 회사원들이다보니 빠르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고 사람들이 계속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어요. 스메레랑 저 옆에는 한국인 바을캣들이 있었는데 너무 반가운 나 먼지 현란하고 요상한 일본 동종 스메레의 언어 실력기로 한국분들의 식사 메뉴를 고를 수 있게 도와줬어요. 착한 일이 해서 뿌듯했어요 여러분은 여기 올때 미리 음식 소중하고 가시는 게허둥대지 않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이번 종동적인 경험을 해서 뭔가 반가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야구경 보오고이 타워에 갈거예요 어, 자, 미있다 재밌게 그러니까 그 기거니까. 오 여기서 도착했다. 어, 오 도착했어. 오 여기서 뭔가 있는 거야? 에 여기서도 더 뭔가 있네. 에또 위에도 있어. 진짜다 <웃음> 오. 도 위도 있는데 여기 사진 찍어야 되려나? 오케이.